왜 거기 거기 앉아있어? <웃음> 쌀이도 오늘 병원 가는 날인거 아는거야? <웃음> 쌀이 뭐해? 쌀이 왜 이러고 있어요? 아니 우다입혔더니왜 이러고 있어? 갈 준비 되었습니까? 응. 네! 3.5이 g 네요 얘네가 원래 좀 통통한 편인데 진짜 지지야 지지 창파하니까. 가이다. 가이다. 아 너무 많이. 어? 아이 아, 싫어. 귀가 너무 아팠나? 잘 맞네. <웃음> 그러게. 아. 아. 많아졌나 봐 그래서 엄마가 하는 전가다터잖아 이거, 이거, 여기 쪽또 있지? 자나 씨, 자나 시 갖고 올라고 했는데 얘들아, 여기 장난감 또 있잖아. 쌀이 이거, 쌀이 여기, 여기 있잖아. 요거, 요거, 요거, 요거, 요거, 요거, 갖거 요거, 되거 요거, 눈이 실드에서 네 이렇게 고 놀아 어, 좋지? 하나씩이야 알았지? 하나씩 갖고 놀아야 돼요